1990년대 FPS의 조상이라 불리는 울펜슈타인, 둠, 퀘이크의 출시 이후 지금까지 많은 FPS들이 출시되었습니다 FPS의 교과서인 하프라이프부터 역대 최고의 판매량을 달성하고 캐주얼한 FPS의 기틀을 닦은 코르브디티 대규모 전투의 정수를 만들어낸 배틀필드 극한의 리얼리티를 추구한 변태같은 아르마 멀티플레이 FPS의 교과서가 되어버린 카운터 스트라이크 하프의 리얼리티에 택티컬적인 측면을 추가한 레인보우 6 시즈 등 여러가지 특색을 갖춘 게임들은 자신만의 뽐낼 수 있는 매력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함을 선보였습니다 이런 게임들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시장엔 다양한 아류작들이 출시되었으며 수많은 게임들이 생겨나고 없어졌죠 그렇게 2016년 초과포화 상태인 FPS 시장에는 하이퍼 FPS라는 장르가 오버워치를 필두로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러나 하이파 FPS는 얼마가지 못하고 기존의 고전적인 FPS에서 플레이 방식의 기믹을 새롭게 재구성한 배틀로얄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탄생하면서 현재 FPS의 배틀로얄 모드는 뗄래야 뗄수 없는 긴밀한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라이엇게임즈의 신작 발로란트는 이런 시장의 흐름에 반기를 드는 다소 발칙한 게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게임이 처음 공개되었을 땐 부정적인 반응들이 너무나도 많았었습니다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베낀 듯한 게임, 오버워치를 따라온 스킬들, 2020년에 출시하는 게임이라고 믿기 힘든 저조한 게임 그래픽 등 그냥 여러가지 게임들을 잡탕시켜둔 아류작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한국 시간으로 4월 7일부터 CBT를 진행한 발로란트. 정말 이 게임은 아류작만큼에 불과할까요? 제가 직접 한번 플레이 보았습니다. 앞서 설명했다시피 게임의 베이스는 카운터 스트라이크 글로벌 오펜시브 입니다 아니요 사실 베이스라고도 하기 뭐한게 그냥 그룹의 모드라고 봐도 무방 할 만큼 상당히 닮아있습니다 나름 카스 그룹을 180시간 정도 플레이해본 제가 느낀 바로는 무기장전 모션, 무기장전 사운드, 총기 반동, 발소리, 아이템 구매, 조작감까지 카운터 스트라이크와 거의 90% 일치할 정도로 그냥 카운터 스트라이크에 설치된 모드라고 해도 크게 위화감이 없을 정도죠 하지만 이 발로란트가 가지고 있는 매력은 확실하였습니다 이 게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차별점인 스킬은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오버워치의 느낌과는 전혀 다르게 본인들만의 색을 확실하게 입혀 놓았습니다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하이퍼 ffs에 기반을 두고 거기에 스킬이라는 시스템을 입히다 보니 캐릭터마다 공격하는 방식과 체력이 다르며 기본적으로 스킬이 베이스가 되는 게임 플레이 방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발로란트는 정통 f p s 의 스킬을 입혀 다소 정적이고 고인때가 가득한 FPS에 유난류 같은 역할을 톡톡히 하였습니다. 스킬을 사용하는 건 플레이 방식의 변수를 창출해줄 뿐 기본적으로 총을 잘 쏘지 못한다면 제 몫을 해낼 수 없는 게임이죠. 몇몇 스킬들을 살펴보면 오히려 고인물들이 사용할 수 있는 테크닉들을 스킬화 시켜놓아 진입장벽을 낮춰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서든어택의 위폭이나 그룹에서 특정 구역에 특정 각도로 던지는 연막탄이나 섬광탄 등 흔히 각폭이라 부를 수 있는 테크니컬들을 스킬화 시켜놓았다고 할수 있죠 몇몇 클래스를 제외하면 정통적인 FPS에서 볼수 있던 섬광탄, 연막탄, 화염병, 수류탄 같은 투척 무기들을 좀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놓거나 길을 막거나 느리게 하고 다가가게 되면 데미지를 주는 등 이동과 관련된 스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타 FPS에서 다소 제한된 맵에서 획일화가 되어있고 경직되어있는 플레이 방식에 좀더 테크니컬적으로 기믹을 줘서 플레이의 변수창출의 가지수를 훨씬 높여놓아 게임이 너무 빠르게 질리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결국 이 스킬들은 총이라는 게임의 핵심 요소들을 보조해주면서 좀더 다양한 플레이를 즐길 수 있게 해준 기존의 FPS들이 가진 구조적인 문제를 탈피하고자 한 노력이 엿보였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카운터 스트라이크랑 똑같은데 그래픽도 더 구여보이는 이 게임을 왜 해야하냐라고 했지만 결국 이 스킬이라는 핵심적인 시스템이 카운터 스트라이크와 발로란트를 구분시키는 요소로서 두 게임을 모두 플레이본제 입장으론 발로란트는 카운터 스트라이크와 색다른 매력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게임을 입문하는 유저들이 종종 겪는 피아식별 문제도 적군 같은 경우는 빨간 테두리로 표시해 놓았으며 유저들의 입맛대로 각기 다르게 불리는 맵의 명칭들 또한 직접적으로 게임에서 다 지정해 놓았습니다 거기에 게임이 끝난 뒤엔 세부적인 자신의 전작을 확인할 수 있거나 라운드별로 타임라인을 확인할 수 있어 e스포츠화가 이루어졌을 때좀더 전략을 세우기 편하게 만들어 놓는 등 세세하게 유저들이 불편하게 느낄 수 있는 편의적인 부분들도 보완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 발로란트에서 가장 칭찬하고 싶었던 부분은 다양한 캐릭터도 아니고 잘 잡혀있는 밸런스도 아니고 가벼운 게임도 아닙니다. 바로 말도 안되는 틱네이트 서버의 구축으로 인한 핑 개선이죠. 저번 영상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발로란트를 위해 라이엇게임즈는 직접적으로 전세계에 본인들의 인터넷 인프라 회사를 통해 라우터를 설치하고 주요 ISP들과 계약을 맺어 네트워크를 직접적으로 구축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배그가 30, 래식과 그룹이 60대인 틱네이트 서버를 약 128Hz의 틱네이트 서버를 사용하면서 FPS의 질병과도 같은 핑 차이에 대한 문제를 대폭 개선한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는데요 직접 게임을 플레이본 결과 라이엇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에서 북미 서버로 들어가는 게임을 즐기다 보니 현지에서 즐기는 사람들의 핑은 평균적으로 20에서 40을 왔다갔다 했지만 아시아에서 접속한 사람들의 핑은 150에서 200을 왔다갔다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FPS에서 이렇게 핑 차이가 심각하게 난다면 정상적인 게임 플레이가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러야 하며 실제로도 게임을 플레이하는 내내 평균 핑 높음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에 핑 차이에 의한 불편함을 거의 느낄 수 없는 수준으로 깔끔한 게임을 즐길 수 있었죠 당장에 레식에서 핑이 10, 20 정도 차이가 나는 일본 유저만 만나도 핑 차이에 의한 체감이 확 와닿는 걸 생각해보면 이는 현존하는 게임 중에서 기술적으로 말도 안되는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진짜 그냥 국미서버가 아니라 같은 현지에서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아주 약간 네트워크 환경이 안좋은 느낌이랄까? 쟤는 KT인터넷 쓰고 나는 LG인터넷 쓰는 정도의 차이? 그 좋은 예시로 게임하면서 MVP도 몇번 먹어보고 에이스도 먹어봤거든요 제자랑이냐고요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개선이 좀 필요한 게임인건 맞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발로란트 뽕을 맞은게 아닐까 싶어서 당장에 발로란트를 끄고 그룹을 몇판 돌려본 결과 일단 현 게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운드 나아가서 타격감입니다 뭐 그래픽 가지고 게임 출시전부터 말이 많았는데 게임 그래픽이 낮은건 맞지만 게임을 해칠 정도로 저질스러운 그래픽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롤도 캐릭터들을 멀리서 봐서 그렇지 풀좀 땡기고 보면 그렇게 썩 좋은 그래픽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롤 그래픽 구리다고 게임을 안하진 않잖아요 그렇게 그래픽 따져가면서 게임 할거면 그래픽만큼은 현존하는 최상급이었던 뒤진게임 파라곤이나 하고 있었지 게임의 그래픽은 생각보다 게임을 재밌게 만드는 척도에서 순위가 조금 밀려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쨌거나 이 타격감은 확실히 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 같은 게임이니 비교할 수 밖에 없는 그룹과 단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전체적으로 총기의 사운드가 부실하여 레이저총을 쏘는 듯한 느낌이 들었으며 핵심적으로 적을 맞췄을 때 발생해야하는 타격음이 상당히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다보니 내가 적을 맞춘건지에 대한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잘 안오는 편이며 나아가서 직접 타격을 했을 때 죽였을 때 맛이 덜한 편이죠 약간 그룹이 실제 총기를 들고 싸우는 느낌이라면 발로란트는 약간 격발음만 실제 총처럼 개조된 에어소프트건 들고 싸우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다보니 교전의 손맛이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강하게 됩니다 이건 발로란트가 가장 빠르게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또한 아직 cbt여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체적인 게임의 디테일이 부족합니다 라운드를 시작하고 끝날 때 아무런 효과음이 없어서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전체적으로 힘이 빠져있는 느낌이 들고 충분히 가능해 보임에도 불구하고 캐릭터를 선택할 때별 모션들이 없는 것등 전체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있어 부가적으로 맛을 살려줄 수 있는 세산 요소들이 조금은 미완성인 상태입니다 발로란트는 표절작이라는 소리가 납득이 갈 만큼 많은 부분들이 다른 게임들의 아이디어에서 차가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게임은 그저 표절작에서 끝날만한 게임이 아닌 다소 과포화되어 있는 시장에서 애매하게 틈새를 비집고 나아갈 잠재력 정도는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의 생각대로 단순히 게임을 복붙해서 가져온 거라면 사람들이 게임을 플레이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발로란트는 굳이 이 게임을 플레이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게임이었죠 물론 아직까지 개선해야 할 점들은 많지만 게임 외적보다는 FPS의 핵심적인 핀과 핵을 잡는데 주력하는 등 내부적인 기술들로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 놓았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초창기만 해도 저게 무슨 AOS냐 철월검을 그냥 카오스나 도타하지 이거 완전 도타 표절 게임이네 등 많은 부정적인 의견들이 강하였지만 다소 어렵고 복잡한 AOS에서 벗어나 쉽고 직관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이라는 그 애매한 틈새를 잘 공략하였죠 그 결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계속된 패치로 현재는 전세계에서 가장 인기있는 게임이 된 리그오브레전드의 사례처럼 지금 이 발로란트는 마치 롤의 첫 시작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애매하고 투박하지만 뭔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고유의 재미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말이죠. 또한 현재 가장 인기 있는 리그를 운영 중인 만큼 이미 게임 자체를 어떻게 굴려야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사람들이 많이 시청하며 게임이 롱런할 수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경험하고 있는 라이엇게임즈의 경력은 확실히 무시못할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카운터 스트라이크를 엎을 정도의 게임이냐고 질문하신다면 아직은 글쎄요 라는 대답 밖에 할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고 혁신적인 재미는 아니지만 기본에 충실하고 내실을 잘 다진 게임이기에 조금 손만 본다면 충분히 흥행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룹 잘 안하는 한국에서는 성공하긴 이미 힘들 것 같지만요.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